피기리의 마무로, 백랩란 마무로 간다! 체크닥 3 6만 3천 나오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체크닥 쏘스라이 하이구,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승기 싹! 뺀개 미친 덱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랭킹 1일 보미가 지난번 동상에 세웠던 덱입니다 동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덱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 덱은 요 바로 바로 이 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 올라왔던 덱은 이 덱입니다. 마왕 리무르. 좀 놀랍죠? 아, 막 비델리도 나오고, 막, 비델리 나온 뒤입니다. 비델리 나오고, 막, 뭐, 뭐, 난리가 치고 했는데, 마왕 리무르와 슈나, 에밀리아 덱이 최강의 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덱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를 여러분들께 한 보여드릴 텐데, 자, 뭐, 오늘 이 덱이 얼마나 역겨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명력을 먹고 가봅니다. 원래는 뭐 그냥 음식을 안 먹어요. 이 덱은. 아, 안 먹어요. 축제 코인을 더 많이 버는 걸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어쨌든 저는 오늘 필살기 음식도 한번 보여드리고 투급을 먹어도 보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 덱이 왜 무서운지 내가 잘운영을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운영덱이거든 충분히 한번 전달해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판에는 랭킹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런 덱일 거 아니야. 지금 뭐, 어? 페이엔에 막, 어? 비델리에 막 하잖아. 근데 저런 덱들 다 씹어 먹고 있다 이거죠. 자, 어떻게 씹어먹느냐? 뭐 소멸 하나 걸게요. 아, 그리고 회복도 못하게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대쭉 때려놓을게요. 뭐 크게 뭐 긴장할 게 없어요. 자, 왜, 왜 그런지 봐봐봐. 일단 일단 필살기는 견제하면 좋으니까 소멸 걸어놓는 거고 막 처음부터 살상하고 막 이런 덱이 아닙니다. 근데 일단 단단하게 미친 듯이 단단해요 아 내가 그걸 안 보여드렸구나 왜 단단한지 이런 거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겁나 단단하고 거기다가 기절 떴째 빙결있지 빙결있지 뭐 아무것도 못한다 상대 아무것도 못하다가 필사기 치맞고 끝납니다 네, 미리 예언할게요 아무것도 못하다가 끝납니다 어, 두대 치네요 예, 에밀리아를 두대 쳐버렸는데 방금 AI니까 저런 실수 한다 싶지만 사람도 저런 실수 에밀리아는 나도 종종 두대 때릴 때가 있거든 여하튼 뭐뭐좀 뭐 해볼까? 뭐 이렇게 좀 해볼까? <웃음> 자 빙결 시키고요 자 기절 좀 시킬게요 자, 어떻게 됐노? 자, 셋다 행동 불가. 이거 마치 그 옛날에 그 공포에 그 무서웠던 투석화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 좀 들고요. 뭐 피사기 이제 쓰면서 우리를 때리려고 해요. 너무 무섭네요. 때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성물이 있어가지고 디버프 해제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보려면, 어, 니는 좀한대 그냥 좀 맞고요. 어,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웃음> 아 죽지마봐 죽지마봐 괜찮아 죽지마라 알았지 아 이렇게 되고요 네, 가만히 있어주세요 이렇게 하는거지 아 진짜 패가 기절이 뜰수도 있고 빙, 야 잠깐만 빈결 또 두장이지 뭐슈나거 기절 뜰수도 있고 좀좀 뭐좀 맞으면 우리 치유한다 우리 어 아, 때리네요 치유 좀 할까 와우 이렇게 때린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지금 다이앤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다이앤을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 화가 좀 많이 난 부분이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죽이겠습니다 죽이프고 이게 빙결이 걸고요 우리는 힐 할게요 우리 아팠어요 그래서 <웃음> 와 진짜 내가 쓰면서 진짜 이게 너무 악랄한데 완전 개 사기쟁인데 이러면서 빙결이 지금 남아 그래서 힐 하고요 치유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때는 또 피가 막혀 차고 막 그럴겁니다 우리 필살기로 상대를 이제 죽여줘야 될텐데 안 죽이고 계속 가볼까? 아니 죽일게요 죽이고 오늘 이제 세팅이랑 뭐 어떤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도좀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 아 어떻게 죽일거? 다 죽일게요 자 비기 갑니다 풀 인젝션 자 61만 4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엔 쏙 부카랑 쏙 수거라쑥쭈덕스스아우 <목소리> 여기다가 장파까지 한번 더 깔렸어 지금 얼마나 넘쳐나는지 알아요 지금 얼마나 넘쳐나는지 느껴졌어요 힘이 아 일단 세팅이랑 시나리오 같은 거 보여 드려야지 이거는 진짜 이 덱은 제가 물어봤어요 보미한테 이게 네 랭킹 1위하는 덱이고 한데 세팅이랑 뭐 돌아가는 거다 공개해도 되냐 이렇게는 다 공개해도 된대요 어차피 랭커도다 아는데도 못 막는데 다 알아도 지금 그 정도로 좀 많이 좋은 덱입니다 좀 심하게 좋고요 일단 한 명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 마음 물입니다. 생철 쓰고 있습니다. 놀랍 게도 그냥 투급 올리는 거죠. 생철 쓸고 있고 그냥 마무르가 뭐 빨리 죽여야 되고 이런 압박감 있는 느낌이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잖아.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마무르한테 지금 인연을 누구나 누구를 넣어놨는지 보입니까? 뉴디시를 넣어놨어요 우리는 빙결 안 당하겠다는 거거든. 빙결이나 기절을 그만큼 지금 랭킹전 랭커들은 지금 이 대구로 밀어전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슈나인데 슈나가 알고봤더니 개 사기 캐였어. 일단 개 이 성이 종족 불명 아군 받는 피해 20% 감소자. 이게 너무 좋아. 종족 불명들이잖아 다 지금. 그래서 밥피감 20%가 들어가가지고 단단해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잘안 죽어. 거기다가 이제 성물까지 있어가지고 회복 스킬 쓸때 디버프 하나 풀고요. 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풀고 거기다가 두턴 동안 관통률 증가해가지고 마무리 더 마무리 관통률 더 세집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장이 붙으면 기절이 나가요. 마치 옛날 투석화덱처럼 기절이 나가겠고요. 게 치유하면서 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에밀리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빙결이 막한 장만 있어도 바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빙결 잘 뜨면 정말 우지막지하게 괴롭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좀 소멸도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필살기 나가면 비기 피해라 가지고 올킬이 안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요즘 비기는 그래도 그래도 비긴데 그런 느낌이고 그 개성은 나두번 쳤어 그럼 너 온다? 뭐 이런 거 알지 알지 거기다가 이제 근타르까지 넣어 놔 가지고 나 때릴 거야? 한 대씩 때릴 수도 있잖아 에밀리아가 골 때리거든 에밀리아 죽이려고 마무르가 막 에밀리아를 때리고 이래요 미어좀 붙었을 때 근데 두 대는 못 때릴 거야 두대 때리면 어니까 그냥 한 대씩 칠 건데 한대 치봤자 근타르 때문에 피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겠죠. 그래서 정말 무섭고 그다음 슈나가 또 스킬 을두장 쓰면 어떻게 되노? 슈나가 스킬 두장쓸 때마다 상대한테 치확시피가 또깎입니다 이런 디버프를 걸 수가 있겠고 서브 라이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적 아, 불멸 아군 기본 능력치가 음. 20%가 증가해 붙다. 완전히 개 미친 대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상대를 너무 괴롭히지 말고 좀한몇대 맞아줘볼게요. 일부러 생명력 한번더먹어갈게요 들어가 볼게요 정말 심한 대기다 진짜 그죠? 사람은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대기인 것 같고 자 이렇게 가볍게 출발해 봅니다 자밀살기 견제해 주고요 자 착착착착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맞아 봅시다 이제 맞을 차례인데 우리 이제 종족불명 밥피감 20% 그다음에 종족불명 기본능력치 20%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맞을 때도 그렇게 마지만 하다는 거 한번 치보세요 앙크당 앙크당 자, 굉장히 말랑말랑한 딜이고 원래 저건 약하니까 오요건 세잖아 센데 요 정도라는 거 치다가 빙결 당해버렸네요 자 우리 이거 회복기 쓰면 어떻게 됩니까 권통 20% 더 증가합니다 이렇게 한번 쭉 때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너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이렇게 어, 괜히 썼나? 일부러 일부러 폐가 좀말리가지고 한번 쳐맞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쳐맞아도 탄탄해 자 가만히 좀 있어주시고요 언니 아이 빙길이 또 떳붙네 좀 폐가 안 풀리고 해서 맞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돼와 <웃음> <웃음> 겁나 사악하네 이덕 진짜 와개 사악해 자, 또두대 치고 있네요. 자, 요렇게 또 상대를 많이 괴롭힐 수가 있겠죠. 상대 톡 치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델리가 좀뒤을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세게 한번 때려봐았으면 좋겠고. 자, 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치박, 시피를또 깎아놨어요. 거기다가. 자, 옵니다. 빡! 빡! 와이, 그래도 피델리 조금 이제 문제... 어 잠깐 버프 떴나 보다 피델리. 어, 이다 버프 떠면서 꽤 아픈데? 아, 꽤 아팠어요. 꽤 아팠으나 두 번째는 버프 뜨고 또 때린 거에요 필사기 풀의 상태에서 원래 겁나 아파야 되거든. 요 정도라는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서놀 때가 아닌 것같아 랭킹전 한번 가볼게요. 다음 판은 자, 필사기 견제기 날리고 슈나 딜은 더럽게아파죠 자, 이거 빵 크다. 이거 비기피에 나쁘지는 않다는 거. 아자자자자자. 자크다. 자. 살상 얘기 막미친막 초사할 때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 근데 진짜 이봐봐 거 이거 완전 사람을 정말 지금 나가고 싶게 만들어. <웃음> 나 나갈래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덱이지 않나. 아까 전체기 하나에 1인기 하나라서 또 얼어버렸어요. 자, 이거 어 이번에는 자와와 잠깐만. 잠깐만요. 예, 그거는 예, 제가 좀 너무 힘 빼고 하다가 잘하면 처맞을 뻔했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된다? 끝입니다, 이거 끝이에요. 우리 마무, 야, 요거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랭킹 1위에 마무로 백랩람 마무로 간다. 체크닥3 쯔크, 6만 3천 나오고 있고요. 자, 장판 예약되어 있습니다. 족족 족족 고객님 장판이 예약되어 있고요. 자, 허자자자자. 짝 때리는데, 자 돌아가면서 촤크 So fly 이것이 바로 마무르다. 마무르 어디 간거 아니다 이 말씀이죠. 랭킹 1위의 백랩 마무르 클래스. 자, 이제 랭킹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전에서 서브에 지금 라반을 넣은 거는 투급에서조차 선턴, 랭킹전에서 선턴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랭킹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랭킹전에서는 이제, 어 원래 이제 서브에 람이 더 좋죠. 당연히 람이, 람이 좋은데 지금 라반을 넣은 이유는 라반으로 인해서 합기도 붙지 이래가지고 투급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AI가 음식을 먹이놓는데 어 그거를 그거보다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뭐 <웃음> 후턴 잡아도 센 데깁니다 이데기이 근데 선턴 잡으면 더 좋겠지 오우 와우 자 일단 살짝. 또 죽일걸 그랬나? 각킹은 너무 약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90렙으로 세워놓은 그대로이시네요 요거는 이제 랭킹전 했을 때 방어덱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세워놓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고 여판은 빠르게 넘기고 다음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넌 이미 죽어있다 자 턴이 돌면서 짜끈자 자, 랭킹전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진짜 랭킹전 이짜 되게 다양하시네요. 35만 9천이었고요, 방금. 90랩에서 이제 랩업 하셨던 거를 업데이트는 안 해놓으셨나 보다. 그런데도 35만 9천이면 음식을 이제, AI는 지금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럼 2점을다 크다는 거. 이게 와저그 무서운. 크리스마스 릴리아까지. 자, 우리는 천천히 가볼게요. 마무루야, 가만히 좀 있어라. 이랬습니다. <웃음> 자, 빙결 들어가고 있고요 자, 어, 저거, 어, 와우, 세다. 아, 잠깐만요. 어우 살았어요 와, 근탈 아니었으면 터졌겠다 그죠 근탈 아니었으면 몸이 터졌을 것 같고 와 상당합니다 지금 힐 한번 더 해주고 역시 랭킹전은 긴장감 좀 달라요 아무리 그래도 그지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아, 요렇게 갈게요 자 마무리를 살짝 야금야금 때릴 수 있죠 치기불러 하는 거지 마무리 이제 기절까지 시켜놔 가지고 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땅! 이러면서 우리는 필살기를 만들었다. 이거 뭐 쉽게 써주면 안 돼요. 이런 필살기는. 딜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 들고 있을게요. 들고 있고, 기절 아직 하나 더 있고, 빈결도 하나 더 있고. 어, 이렇게 지금 상대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단 말이지. 뭐, 다스탑 시키겠습니다. 박희당, 씨뭐 한번 치고. 자, 두 딜러들 가만히 좀 계세요. 나만 좀 계시라. 빙계리또두 장이 들어와서 정말 악마도 울고 갈 정말 사악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할게요. 희사이 만들고요. 얼리고, 얼리고. <웃음> 저 사탄도 울고 가겠다, 진짜. 아, 너무 새카맣네, 새 카페요, 지금 배가. 막 지금 금색 배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들부들할 것 같은데 느낌이. 저 이제는 보내줘야 될 시간이군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웃음> 들어갈게요. <웃음> 자, 시면부터 한번 뭐 장판을 깔든 뭐, 저그닥 죽고 잠이 이미 죽어있죠? 다 끝났네.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일래? 아, 그래? 죽이자. 네. 아, 죽이고. 야, 안 죽여도 되는데, 장판이 고통 없이, 죽여주마. 고통 없이 죽여도 그냥 그래. 장판으로 죽으면 너무 뜨겁고 네. 나쁘니까. 고통 없이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댁의 주의점 하나, 이모티콘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상대가 너무 고통 받을 수 있는 게이댁의 단점입니다.